야, 도됐어 어떻게 얘기할 시간이야? 이거 어떻게...? <목소리> 글쎄요, 어떤그 거울만에린데 아, 저저저저... 아니, 근데 나는 외모에 자신이 있어. 뭔가 게임 속에서 컨셉을 잡는 게왜여기왜잡봐이거 이걸. 이걸 왜 잡는 거야? 그가 아, 그 게임 속에서 약간 좀컨셉을하는게 아니고, 나는 거울 봐도 솔직히 좀... 외모... 체야나 이속 달려 나 이속 달 이속이 달린다